그러면 여기서 높이의 4분의 3이란걸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. 음. 음. 이거 여기 센티미터로 적어줘서. 음. 음. 네. 어 센티미터. 어. 음. 어. 그럼 면 x 가 어딘 거예요? XY, 여기. 아, 거기가 3 c m 던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네네네. 선생님, 아까 이거, 그럼 여기 원의 넓이란 게 여기 구하는 거 맞아요? 아, 구파이. 아, 어,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? 저그 공식 기억 안 나요, 선생님. 원의 넓이가 파이 안의 제곱이아 아, 여기서 R이 3이니까 그럼 구파이에요? 응. 음. 아, 그렇구나. 어허. 오, 선생님 대박! 오 하다 보니까 원수가 다 풀려 있어 오 대박! <웃음> <웃음>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에서 네. 어떤 부분을 저렇게 칠해야 할까요? 어물 안에 있는 그 전체의 넓이가 아니라 수면의 네. 넓이라는 걸. 오 네네네.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